이비, 옷이비, 어, 이 응, 응. 응 어? 이응응응응응응응응오 잘해요 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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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음. 음. 제곱에마이너스 이게 지워지고. 네. 223. 네. 잘